우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 비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착수금이라든지 성공 보수 외에도 법원에 내는 비용 또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뭐 드는 세금 등 이러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은 어차피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을 하면서 안내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착수금이라고 해서 사안을 진행하는 비용이 있겠고요. 이런 착수금은 이제 처음에 그 얼마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사안을 진행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는 동일한 사건에서는 당초 지급이 되면 변동이 없는 계약도 있고요. 또는 사무실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정 단계에서는 이러한데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얼마 추가 또는 사무실이나 사안에 따라서 출장 비용 등 이런 것들이 별도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일단은 단계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통으로 쉽게 말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계약 약정이 그래서 착수금의 내용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 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게 되는데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액수에 따라 비율로 붙이는 경우도 상당하고 만일 비율로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사안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사안 또는 양육권 승부 자체가 의미 있는 사안이라면 그에 대해 정액으로 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실제 계약을 하실 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금은 어느 범위에까지 해당하는지가 계약서에 써있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혼소송을 한참 진행하다가 저 사람을 초반이든 중반이든 형사고소로 해야 되겠다. 또는 별도로 형사고소가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뭐 임직대 송달료라든지 세금 등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됐어요.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담보 제공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를 현금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 공탁은 전혀 없이 전부 보험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 공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일방적으로 나의 자료만으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담보로 일단 현금을 공탁해두라는 것이고 대부분 이건 마무리된 다음에 그 금액 전부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대비해서 공탁을 해둔다여서요. 공탁의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공탁은 저희가 이제 수임 후에 들으면 안내문에 뭐 이것저것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은 우리가 청구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이 뭐한 10억짜리라고 할게요. 나는 가압률을 5억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5억이라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10%인 5천만 원 범위 이내에서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다 이고요. 만일 내가 저쪽에 급여라든지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1억을 압류하려고 한다. 그러면 1억이라는 청구 금액의 40%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 공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전례상 보험증권이 많이 나오지만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고요. 그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 그리고 만일 그 공탁금액이 부담되면 청구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일부 현금 공탁을 한 것은 전부 마무리 시에 금액 그대로 찾았습니다. 그러면 보험증권, 이거는 뭐냐. 보험증권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은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가압률을 마무리하는 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략 그 기준표를 갖고 왔는데 부동산에 1억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별도 세금이 한 24만원, 2억 한다 48만원, 5억 한다 120만원, 10억 한다 240만원, 50억 한다 1200만원, 100억 한다 2400만원.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그가압류를 하는데 그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재산분할 규모가 큰걸 진행하다 보면 이게 그냥 뭐 몇만원 몇십만원이 아니고 좀 많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재산이 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의뢰인분 입장에서 현재 쓸수 있는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에서 의뢰인 분의 상황까지 고려할 때 그래도 필요 충분하게 해야 되는 가압류의 범위는 어디인가 그리고 의뢰인 분에게 이런 게 구비가 가능한지 뭐 미리 체크를 한다거나 또는 진행 중에 뭐 변경을 한다거나 할때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 내가 소송을 할때 착수금 성공보수 말고 재산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른 비용도 드는구나 이것도 미리 참고가 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압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통상 소장을 보내죠. 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도 인지대 송달료라는 것을 법원에 내게 됩니다. 인지대는 이제 돈으로 청구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 계산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을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은 내가 흔히 생각하는 시가가 아니라 그걸 환산해서 좀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1억이면 20만원, 2억이면 38만원, 5억이면 92만원, 10억이면 180만원, 20억이면 330만원, 50억이면 810만원, 100억이면 1,500만원 정도가 인지대 다시 돌려받지 않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데 내라는 인지대가 될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재산을 줘야 한다. 내각 기관에 보낸다. 기관당 수수료 2,000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비용이 들수 있다고 라또 말씀드리는 게 감정이 있어요. 감정은 뭐냐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에 가치를 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현재 아파트다 그러면 뭐 K 시세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고 법원도 인정하는 가액 자료가 있는 재산도 있는 반면 이거는 토지인데 공시지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뭐 실거래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라든지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감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의 감정 수수료면 적합하냐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내가 이걸 재산 분할 대상으로 분명히 주장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인은 해당 사안에 따라 예상 감정 수수료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 감정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감정도 별도의 수수료 체계는 있습니다만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토지의 경우 저희가 뭐 100만원 이하 200만원 300만원 내에 감정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 토지 가치가 상당하여 뭐 10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감정 수수료 자체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권 감정료가 감정 수수료 편차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500 정도의 예상 감정수수료로 견적을 이제 주시는 감정인도 있지만 천만원, 이천만원 그 이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수수료도 좀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 감정수수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뭐 법원에 요청하여 감정수수료를 여러 개 받아보는 경우 동상적이지 않게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제 상담 당시에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감정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진단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뢰인분의 따라 내가 소송에 드는 비용을 초반에 전부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 이런 것들이구나 있를 참조하셔서 뭐 상담시라든지 진행시에 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